t h a n you. 오 4시 20분에 비행기를 타면 저녁 8시쯤 코타키나발로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하고 바로 심카드를 구입해야 그랩을 이용할 수 있죠. 심카드를 구입한 후에 그랩을 호출해서 타고 갑니다. 웬만한 거리는 10분에서 11분 정도 걸릴게요. 가격은 10에서 1 5링기 사이예요. 여행전 미리 호핑토를 예약하시면 당일날 아침에 가이드가 숙소 앞까지 데려오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무인도 앞에 내려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소로 데려다 줍니다. 이곳에서 사진 촬영 후에 이제 호핑 투어를 시작합니다. 저희 딸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냥 눈에 깔린 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현지 가이드가 나눠주는 빵 들고 여기저기 뿌리면 이렇게 니모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니모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니모도 많이 있어요 잘 뒤지면 나옵니다 호핑 투어 오셔고 물놀이 끝내고 밑에 도리 그리고 니모를 보신 다음에 이른모를 무인도 섬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이렇게 현지 스태프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치킨을 이렇게 굽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요 제가 먹은 것 중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숙소는 샹그리아 탄중하루 리조트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숙소예요 바로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세계 3대 선셋을 볼수 있는 최고의 리조트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악기 연주하시는 분이 저희를 맞이합니다 당연히 이동은 그랩으로 해야되고요 요요 카페 밀크티 먹으러 한번 와봤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뭐 아주 맛있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맛이었고요 가격이 무척 저렴하다는거 그리고 두번째 이마고물의 위치한 카마카 디저트 카페요 여기 아이스크림 진짜 끝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와플콘에 네, 아이스크림 두개 토핑 세개를 올릴 수 있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간 곳은 티아 스파고요 이거는 당일날 예약했어요 이마골 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쇼핑 후에 간단하게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산책을 즐깁니다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뷰가 너무 좋고요 날씨도 저희가 있었던 4일 동안 정말 좋았어요 저희 일정 중에는 야시장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한 번쯤 방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지 직원분에게 물어봐서 야시장 추천받아서 토닥 야시장으로 가봤습니다 여기 주로 새산물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이고요 뭐 요리 드시러 오시면 좋아요 저희는 요리를 먹지 않고 옆에 골목에 이렇게 또 과일 하는 곳으로 가봤어요 근데 뭐 딱히 뭐,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나온 김에 뭐라도 먹어야 되겠어서 이렇게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망고 망고는 정말 맛있죠 역시 동남아는 망고가 맛있어요 아이 가지신 분들은 어뭐 보호자분이 뭐 여럿이 있거나 하면 좋겠는데 가족끼리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숙소 안에 보시면 장그리아 탄중화루 리조트에는 이렇게 훌륭한 물놀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조트에는 미끄럼 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오션월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갖출건 다 갖춰 있어요 일단 뷰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뷰가 끝내줍니다 보시면 뷰가 끝내줘요 100cm 미만은 못하고요 이렇게 물놀이시설 주변에는 액티비티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방고노 말씀하시고 게임 즐기시면 되고요. 여기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도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맛집이에요.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드려요. 아직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올때 비행기에서는 그나마 주먹밥이 나와서 괜찮은데 가는 비행기 한 이건 뭡니까? 저는 고려항공 탄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걸 뭐하러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